80%야. 80%. 도 80%. 소매가 아 그렇지 어, 여기까지 까지요아 그렇지. 뭐, 서비스가 여기니까. 음식이 여기서부터 쭉두줄두 줄의 선보데이. 서비스가 한 줄. 그냥 도소매가 딱한 줄의 선보데이. 프터눈 팁. 카페 관련이 제일 많구나. 아, 이거 보다. 이거 어떻게 아해야아지아르 이거 어 이거 아... 아, 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 아. 맛거어이어이거 이건 이제 골프 연습자 어. 너 이따 골프도 좀 배우고 해야 될 텐데? 어? <웃음> 골프 요즘 골프 열풍이야 야 이게 봐봐 이게 요즘 이런 아틀샵이거든 야 이건 와인도 있고 맥주도 있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야 이거 저 어디야? 매출은 뭐가 제일 어? 많이 나가는 거야? 맥주 좀 마진율은 많이 이 제일 높아요. 아, 일일 양으로 보면 맥주가. 맥주가. 어, 맥주는 어, 국산 맥주는 안 팔고 수입만. 수입만인데 국산 맥주도 취급하고 있어요. 아, 취급하고. 수입 중에서 요즘 1등 맥주가 어떤 거예요? 저 프랑스 맥주예요? 아니면 저중칠다오나 독일 맥주 쪽에요? 이압적으로 아사히. 아사히? 어, 요즘 아사히가 다시 많이 먹어요? 와 신기하다. 이게 웹수창호는 기준 평수가 몇 평이에요? 열평열 평. 평 기준으로 오천이에, 육천이에요. 어열평 기준으로 6천 육천 정도? 육천. 그럼 점포 빼고 1억 오천이네.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점포 포함해서 한 점포 포함 1억 오천. 포 포함 억천인 거죠? 응? 아. 오케이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다완전품이니까 30% 마진이 되나요? 30% 약간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27% 그 정도. 27. 아, 네. 그러면 3천 아, 네. 매출을 아, 네. 올리면 아, 네. 339. 어, 예를 들어 한 800, 700경상이익에서 월세 250 빼고 인건비 하나 빼고 이거 무인이에요? 아니요. 아 예. 사람 하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 네. 3천 찍으면 잘 아, 네. 아, 네. 잘하면 아, 네. 250 떨어지겠어요. <웃음> 근데 3천 찍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야. <웃음> 이거 몇 개예요? 가정이 121개로요. 어, 맞네? 오와! 오, 오. 많이 아, 오케이. 이지테스크 전혜진 대표예요 네 반갑습니다 이지... 시간으로 사무 보조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 이제 만명 이상의 기거퍼들이 아, 들어와 있어서 네, 아, 24시간 역시. 365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회원수는 2만 명이 넘어갔고요 그때 600명이라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아, 이제는 2만 명이 넘어어습니다 네, 이지테스크는 창업자들에게 뭐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업무를? 어떤 테스크를? 그냥 창업자가 내가 이것까지 해야되나 싶은 모든 사무업무를 어. 도와드리고 있죠 그거를 전화 업무. 앱이 있어요 홈피로 와야 돼요? 앱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있고요 아. 그래서 지금 앱에서도 네. 파일 뭐 이제 지나가다가 나 이거 이미지 네. 파일을 갖고 싶다 그러면 네. 핸드폰으로 딱 사진 찍어서 저희 오케이. 앱에다가 업무요청서 올리면 똑같이 따라서 이제 파일을 만들어주고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네. 요즘 미치테스크한건 의뢰하는데 얼마나 요 지금 많이 아, 혹시... 사시면 조금 싼데 한 시간에 누가 세포 16, 16, 네. 아, 16, 네, 그한 16,500원. 1 5 0 0원 아, 15,500원. 15,000원에 나의 그한시간의그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오케이. 그리고 사람을 찾아 헤매는 시간까지 버니까 오케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요. 아무튼 저이지테스크 열심히 응원할게요. 네. 또뵙게요 예, 예, 예. 여기 보면 여기 나 도시라 본주 알지? 아. 어. 우리나라의 본주. 어, 본, 비빔밥, 봄설렁탕 아, 응. 응. 어, 그럼! 대용 브랜드가 더 많이 오지 이거 뭐야? 아, 이게 무인 카페 같아 그렇지 이게 자판이 카페 이게 한 2천만원 넘게 할거야 아, 이 시스템이니까 아, 그래서 저 무인으로 어, 무인 카페 아니 들어가서 막창, 막창, 해창, 전문점 막창 도둑. 너 막창 이런 거 먹을 줄 알아? 한번 드셔보시고 가세요. 저저 아? 어, 소주 먹으니까 이런 거잘 먹을 거 아니야. 어, 안녕하세요. 잘사시죠 아, 막창 도둑 지금 몇 개세요? 120. 120 분데? 와, 이야. 아니 서울 수도권 몇 개세요? 서울 수도고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좀 대구? 저기 어디야, 그 요즘 막창시장이 네. 그 화살곱창 으로그 네. 수입 소곱창 막창시장이 네. 네. 네. 요즘 여전히 그래도 소곱창이 돼지보다는 강한거죠 음. 네네 그쵸? 여전히 고기도 점점 막창. 근데 막창이 근데 점점 치고 올라가고 있어 그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막창이니까 돼지잖아 네네. 근데 건강은 이게 훨씬 좋거든 네네. 그래요, 또 볼게요. 아, 오케이. 보세요 박창고드. 박창고들 과일가게를.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하실 수 있고요. 아 무인 24시간 네, 과일 가게 없는 모양이 어, 어떻게 생겼어요? 가게 모양을 봐야지. 네, 이게 저희가. 어디 서울에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는 이제 신길 뉴타운, 신길 영등포, 목동 이 아, 있습니다 전부 서쪽하고 마치나고 마 이쪽 이쪽 강남 강동 송파 이쪽으로 없구나. 아 이제 거기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아 그래요. 네. 네. 그 네. 과일 편의점이 네. 한번 가공을 해요? 아니면 생과일을? 가 네, 이렇게 소 포장해서 납품이 되고요? 네. 컵파일도 납품이 가능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한번 깎거나 도시락 어, 형태로 만드는 것도 아, 있습니 그것도 네, 있어요? 아 컵파일도 있고요. 그러면 아 네, 저희가 컵파일이나 도시락 아. 형태 수제청까지 그럼 저 목동점이 핸드폰. 1등이에요? 어. 어, 1등이라고 뭐 1 0기좀 그런데 0평 기준으로 네, 평 기준으로 5천이에요, 6천이에요. 아 매출이요? 어, 아니 아니 저, 저, 저 창업 비용이 창업 비용이요? 아 창업 어. 비용 예 5,500 게5 5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네. 거 그러면 말에 마... 따라 좀 바뀔 수 있어. 근데 마진이 이거 과일이 평균 30%는 그래도 나오겠지. 아, 이제 판매 마진은 30%를 드리는데 아, 포인트랑 아, 또 판매 나가야 판매 되니까 25%네. 25%, 네. 25 잡으시면. 25%. 네. 그럼 3 0 0 0 찍으면 아까 저바틀샵보다 이건 3 0 0 0이 아니고 5 0 0 0 찍어야 되겠다. 이거는 근데 그치. 매출 단위가 좀 높다고 보시면. 아그니까 그러니까 사입할 필요 는 없고 본사가 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납품해요뭐 어, 그거는 점주님들이 상태를 하기에 따라서. 주 5일 동안은 저희가 납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야 이거 어려운 맞죠. 사업인데 딸기철 영, 저기 영상 찍으시는 거같아요아 예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편집백 편지... 백종원 사장 브랜드 또 생겼다 샤로스점 이다 샤로스. 아, 급백이 아니네. 아, 어, 그냥 빽이네. 어, 어. 이거 뭐야? 투명필름, 포토부스 아, 아, 이야. 네. 요즘 여기 기계 하나 얼마일까? 아, 나온 게. 아, 어, 또 같은 거야. 와, 유명 명인만두 나왔다. 음. 먹어봤는 음. 먹어자 오래돼. 명인만두는 몇 개예요? 가맹점이? 200개 정도 있어요. 아, 만두만. 더 오픈하실 거예요? 네네네. 네네네. 아, 시즌 2 버전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콜라보 매장이라든지 예, 예, 다른 예. 업체하고 협업하는 것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족발하고 아, 협업하고 이... 있습니다 명인만두, 아 맞아, 17년. 야이 오래된 보랬는데 200개 그래서 몇 개까지 오픈 하실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뭐 해야 되겠죠 <웃음> <웃음> 한 적이 어디있습니까? <웃음> 그래서 500개 네. 오픈 하시려고요? <웃음> 명의 받은 기준평수가 15평이에요? 네 10평 이상 10, 10평. 10평 기준으로 네. 요즘 한 6천 7천 들어가나요? 다 다르죠 지역마다. 아 대략 대략적으로는 다 다릅니다. 그런 뭐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아, 아니 대략 뭐추자용이뭐 대비라고. 뭐, 한 오륙천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륙천. 예, 예. <웃음> 그러면 명의만들가 요즘 전당 매출액이 한 이천은 나오나요? 이천은 넘게 나오죠. 이천 넘게 나와요? 예, 예. 아. 아 요즘 김밥천국에 김밥을 안판다고 그래서 저희도 김밥은 어, 많이 안팔아요 어, 그니까 그거 네. 그 아시죠? 싸게 팔아서 네. 안 돼. 김밥은 선택사항이에요 영인만두 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아예예예 좋아하는 브랜드 베트남 노상식당 동남아오시 니다 베트남 노상식당 몇개 오픈했어요? 저희가 한 95개 정도 됩니다 95개? 정도 예, 많이 예. 했네 예. <웃음> 야, 네, 요즘, 110, 노상상 10, 쌀국수 요즘 얼마에요? 아, 7천원 하나요? 요즘에 저희 8,500원. 8,500원 많이 네, 올랐구나. 많이 올랐죠. 맞아, 맞아. 네. 그, 요즘 그 저가 베트남 브랜드가 거의 없어진 것같은데다 민사이공이 많이 힘들어네 그래, 그렇죠. <웃음> 야, 노상식당은 살아남았네. 저희 노사, 방금... 노상정신으로. 예, 맞습니다. 저희는 아, 살아남았습니다. 아, 아, 아 그니까요. 러 코로나 잘 넘겼습니다. 아, 그니까. 러 아, 지금 저. 베트남 저저 어디가 푸밍 미딩 아작이 났는데 <웃음> 다낭 아작 나고 요즘에 근데, 근데 저기 저기 방송 좀 타고 이래서 아좀 한국사람 네. 가기 시작했으니까 예예 예. 홀매장 다시 매출 좀 올라가고 아 근데 이제 한국사람들이 <웃음> 베트남에서 한번 뛰어가지고 안가 여행만 가낮짱에내 네. <웃음> 네, 여행만 가어텔점에 네. <웃음> 한번 놀러오세요 그래요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임대료가 없죠. 아. 매월 월세 나가는 게 없이. 근데 공부 공구, 공부방에 프로그램 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학과 진도를 공, 코칭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아소비는 프랜차이즈예요. 아. 단계별로 다 교과 과정이 다 있어요. 진도 교재도 있어요? 교재가 당연히 있죠. 아, 그러면 교재 비용을 납품해야 되겠구나. 저희가 아소비도 몇 개예요, 가맹점이? 지금 전국 2,000여 곳에서 운영 중이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게 아니라 어... 9시부터 한4 시간 정도 이렇게 어... 하시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아 공깃밥 한번 볼게요. 아,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땅땅치킨 땅땅 몇개 오픈하셨어요? 지금 한 280개. 280개? 와. 그래서 울 수도권에 몇 개예요 지금? 지금 한 60개. 60개. 한야 비하이가 완전 바뀌었네. 와 비하에 네, 한분야 섹시하네 와 아니 근데 상품력은 되게 좋은데 요즘 원가웃도빠가지고 치킨 형들이 그렇죠 야, 60...